뒤에요뒤에요 D에요? D? D? EDIF가 적고 EDIF는 보통 어디에 나와요? 앞에 아니고뒤쪽에 나오잖아요 뭐 해놓고 여기 직설법 시제에 나온 다음에요 e 에 i f 는 그렇게 나오잖아 보통 앞에는 이제 직설법 나오고요 그렇죠? 봐봐 여기 있어 볼게요 그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나와요? EDIF가 어, 나와요 LG프. 여기 중목해 EDIF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습니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똑같이 할게 똑같은 형태로 갈까? 두 가지. 어?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 두 가지 뭐. 가정법 과거하고. 또 하나. 과거 완료. 어? 가정법 과거. 유시아 졸리지? 뭘 먹고 올래? 과거. 완료!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공식이야. 똑같은 공식이야. 이걸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직설법,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씁니다. 이걸, 아이씨. 한글을 잘못 써. 직설법으로 바꾸면, 자, 이거 가정법이잖아요. 직설법으로 바꾸면, 자, 조심해야 될게. 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자, 마 이이런거 보통, 뭐뭐처럼 뭐뭐 합니다라고 나오니까, 여기 보통 이제 이런 거 많이 붙여줘요. 임팩트. 임팩 됐죠? 그다음 이렇게 나누세요 나눕니다. 잘 봐요. 아 그러면 이, 이번엔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한 번에 갈 거라고. 한 번에 간다고. 자, 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얘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다 자 여기가 여봐 여기서도 이게 주절이야 여기가 주절이라고 이게 주절이라고 알겠어? 여기 주절 나머지가 종속절인데 주절 동사가 그래서 여기서도 키워드야 핵심이야 어, 졸라 중요해 이게 결정해 버려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주절동사 얘가, 얘가 영향을 미친다고요. 아까도 IUC에서 위시가 영향을 미쳤지? 위시가 소리 M 소리로 바뀌고, 위시 때는 원소리를 바뀌어서 시제. 시제를 갖잖아이 동사의 시제. 이게 중요하다고. 얘가 키워드라고. 그럼 여기 너희들은 뭐, 뭐라고 딱 쓰고 싶지? 아, 직설법 뭐가 나올 것 같아. 마, 맞아? 똑같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자, 직설법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왔을 때. 직설법 현대가 나올 수도 있고. 잘 봐. 현재가 나올 수도 있고, 현재가 나올 수도 있고, 오! 아, 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어? 어, 나올 수 있어. 과거가 나올 수도 있어. 어떨 때야? 이거 구별을 해봐요. 두달 나왔을 있는 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빨간색. 얘가, 얘가, 잠깐만. 얘가, 얘가, 얘가 현재면, <웃음> 얘도 현재가 나올 수 있어. 다시. 얘가, 얘가 과거면, 얘가 과거면, 얘도 과거 나와. 그러면 아까 했던 원리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어떤 원리야? 어?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하라는 원리하고 똑같이 직선법 바꿔줄 때, 그렇지같이 시제 써주는 거야. 자, 어디 됐잖아, 여기. 현재, 여기 현재. 여기 과거면, 여기도 과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뭐야, 뭐? 왜 얘기를 안 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 아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에 써주라는 얘기 아니야? 주절과 무슨 시제? 같은 시제, 같은 시제 써주라고. 키포인트라니까. 아야? 키포인트. 이게 이게 핵심 아니야? 이게 주절과 같은 시제. 나매 여기 다시 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가과거를을때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 주목해야 되는데요. 음. 자 색깔 좀 바꿔볼게요. 과거했을 아, 때는 여기 나올 때 핵심이 올까요? 여기다 쓸게 여기. 주절 동사보다 주절보다 무슨 시제? 앞선 시제 써줍니다 주절보다 무슨 시제? 다른 시제니까 앞선 시제. 다른 시제 앞선 시에 시제 썼습니다. 여기 뭐라고 여니 이제 어 아니 저기 현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 현재가 나오면 여기 뭐라고 여니 그 실에 직설법 과거 과거 또는 또는 얘들아 또는 현재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과거 하나왔으면 어떻게 되겠니 앞선 시제는 직설법 뭐 과거완료, 과거완료가 나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와. 여기 좀 직설법직설법 과거나 과형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이 동사의 시제가 뭐라는 얘기니? 그렇지. 무조건 100% 현대였다는 얘기지. 만약에 여기가 과거였으면 어떻게 되니? 과거였으면 그렇지. 과화일로. 앞선 시제.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봐. 예문 들어볼게. 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이문과 장난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여기 봐봐요. 그녀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타우스 그녀는 말합니다. LJF. 그녀가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She. New everything. New everything. 보이니? 자, 너희 주목해야 될건 뭐라고 했어, 아 자, 주절동사의 시대야. 알겠지? 요거 시대 뭐니? 현재. 하쿠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여기는 뭐니? 가족과 뭐니? 과거. New잖아, New. K-N-E-W. New. 바꿔볼까요, 이제? 어, 바꿔볼까요? 빠지게 아, 쓰면 돼요. 사실상 직설포를 바꾼 거야. 사실상 그녀는 모든 걸다 아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맞춰줘야지. 가정법 과거랑 무조건 동시제 같은 시제 여기 있잖아. 가정법 과거랑 무조건 같은 시제 주절 거. 주절 뭐야. 시제가 아, 변제였구나. 변제 써주면 되는 거야. 뭐야. 변제 써주 되니까 아, 부정부를 써야지. 공격이니까 그럼 어떻게 써주나. 너젠트 너젠트. No everything. 아 모든 걸다 아는 건 아니지. 사실상 그녀는 모든 걸다 아는 거은아요 이미 팩트예요. 알겠어? 어? 됐냐고. 자, 빨간색 하나, 여기다 총 갈게. 빨간색. 요걸 바꿉니다. 요걸 바꿉니다. 요걸 바꿉니다. 요걸. 요걸 바꿀게요. 자, 봐. 턱틀로 바꿨어요. 어떻게 되니? 여기 어디, 뭘로 변하니? 여기 턱틀 바꾸면, 요가정도 과거. 어, 같은 씨. 턱도 가거죠가거니까 여기 뭘 쓰면 돼? 그치, 니는 뜻 써야 끝. 됐니? 이거 디지털만바꿔도 거야. 하나 더. 하나 더. 자 깔끔하게 들어가야 된다. 자,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붙게 그러면 그녀는 말했다. 터프저 시제가 뭘 바뀌었어? 과거로 바뀌었어. 직설법. 자 여기 막 주절 시제, 주절 주절 동사, 주동사의 시제가 과거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에이드 인프 나오고 똑같이 할게요. 쉬. 뉴, 뉴, 뉴. 뉴. 에브리띵. 오. 아 여기 바꿨구나아 저렇게 바꿨구나 미안 그럼 이렇게 스파 저거 똑같지 않아 중국대잖 중국대니까 어, 요거 고작요 여기를 자 그대로 바꾸고 여기를 뭘로 바꾸냐면 다른 걸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덕스 <목소리> 쉬 헤드 헤드 넌 바보 알줄 바꿨어요 넌 에버리케 이렇게 바꿨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임팩트 바꿔보십시오. 임팩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C까지 그냥 써줄게요.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머리 안 들어가? 여기 뭐야? 아니, 이거 잠수 없네. 현대지, 현대! 여기. 얘들아, 여기 현대잖아. 이거 현대면, 여기 가정복 과거나, 가정복가거 과거 나왔다면, 같은 시에 써주면 되고. 가정법과 관련하면 이거보다 앞선 시절 써주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가정법 과거 알리가 나왔네 헤드 넣으니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알리가 나왔네 여기 뭐 써야 돼 빨리 얘기해 봐 줄넘고 넘어가 앞선 시절 써주라고 친구가 먹었습니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었다 저어떻게썼는데 디던트 너 디던트 너그 다음 뭐야 에브리 에 블리딩 됐죠 네. 이것만쓸수 있나요 네. 현재보다 없던 시에 봐봤었어 모두 되죠 이것도 돼요 해주나 넣는 돼 현재 완료가 쓸 수도 있다 얘기했잖아 네. 이거 응 음? 음.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해? 빨간색으로 바꾸면 이거 탁투가 되면 어떻게 돼 가 100% 대응이 뭐가 돼? 어? 야, 과거잖아. 과거 알려놨잖아. 그 과거부터 앞서게 써줘야 되니까 뭐가 돼? 과거 알려줘. 과거 알려줘야 되니까 뭐가 돼? 애드나? 어,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 이제? 감이 옵니까 이걸 가지고 어 정리했잖아 지금 감을 잡아야지 감을 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몇개할 거고요. 예문 속에서